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지난 레슨 2에서는 나비아를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번 레슨 때는 제목이 좀 웃기지만 슬픈 나비 라고 지어봤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나비아는 도레미파솔 나비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라시도레미로 할 거예요 네 단조의 음계 앞부분이죠 방법은 같습니다 이 12개 음반으로 시작하는 라시 도레미를 가지고 나비아를 쳐볼 거예요 자 먼저 이 A음부터 시작하겠는데 음,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느낌이 많이 다르죠? 되게 동요고 밝은 느낌인데 좀 많이 구슬프고 어두운 느낌이 네, 나네요. 아마도 동요나 이런 곡들을 장조의 곡을 단조로 혹은 단조의 곡을 장조로 바꿔서 치는 것을 해보신 분들이 잘 없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어, 좀더 <웃음> 풍성한 음악을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음씩 올라가서 이 B 플랫 음으로 시작하는 라시 도레미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반음을 더 올려서 B 음으로 시작하는 라시 도레미입니다. 네,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반음 도 올라가서 C로 시작하는 라시도레미입니다.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C음에서 반음 더 올라가서 C#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음 더 올라가서 이 D음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또 반음 올라가서 이번엔 E플랫음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반음 더 올라가서 E음으로 해 보겠습니다 네 반음 더 올라가서 F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반음 더 올라가서 G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개 남았는데요. 반음 더 올라가서 A 플랫 음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 두개더 남은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A 음부터 이 G 샵 혹은 A 플랫 음까지 12개의 음을 시작으로 한 라시도레미 이 다섯 음을 가지고 나비아를 원래 장조 이 노래를 단조로 바꿔서 쳐봤습니다 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장조의 노래들보다 단조의 노래들은 어, 장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조의 노래에서도 장, 단조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 단조도 알아두시고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으실 거예요 라, 시, 도, 레, 미 다른 음들은 다 간격이 온음 간격인데 1, 2, 3, 4, 5, 2, 3음 간격만 반음입니다 라, 시, 도, 레, 미니까요 그래서 음, 어떤 음으로 시작하든지 이렇게 손의 위치 그대로 정해놓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으로 치게 되면 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다섯 개의 손가락이 그대로 다섯 음을 딱 맡아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떤 음으로 시작해도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네, 어색하고 이상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